안녕하세요 싱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저번에 디진다 돈까스를 먹었잖아요 오늘은 두 번째로 매운거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매운 카레 아주 매운 카레가 있어요 여 저게 좀 시끄럽거든요?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 아주 매운 카레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다 먹으면은 무료로 이제 식사를 제공한다고 해요 근데 아쉽게도 시간은 2시부터 3시까지 그 이후에는 그냥 매운 카레 먹는 거예요 4단계 진짜 맵다고 하거든요 어, 저도 예. 찍고 있는데요? 어예 <웃음> 어, 어, 예. 예. 어딜 봐야 되죠? 자, 구독자 여러분 브이 어, 서로 인사하세요 <웃음> 브이... <웃음> 인사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메뉴가 있는데 4단계 성공하신 분들은 식사비 <웃음> 어머 어. 2시부터 3시까지만 소바도 있고 아! 나 모밀 먹을래 모밀 그 다음에 모든 카레 4단계에다가 네. 냉모밀 복수 네. 아니 생각해보니까 우리 기본은 난식 끝 기본 거. 거. 맛을 봐야 되는데 네. 저희 그 순살 치킨 가라게 카레 네. 그, 그 기본 0단계로 하나 더 주세요 어, 무용 거기 카레가 세기가 네, 너무 했을때 괜찮은데? 아 네. 네. 엄청 잘 먹어요. 파라케가 아, 음. 장량을 못 먹었어. 아 맞다 가빈이에요와감사합다 내가 오 매운 냄새가 확 나. 매운 냄가확 나요. 아, 그래도 은와 뭐 아, 이게. 그래 카레만 먹어 어우 이거 매운가봐요 나... 청양고추를 확 입에 넣는 느낌이야 저번에 제가 말했죠? 참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쉬면안된다고 빨리 빨리 먹어야 돼와나 소름 돋아 정신에 소름 돋았어 요 여러분 매워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와 매운데? 어 잠깐만 원래 물을 먹으면 안돼 응. 어? 아우 잠만나할수 어. 있다 나도 할수 있다 <웃음> 네. 아 너무 짬뽔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소발도 먹으면 안 되거든요 일단 카레 다 먹고 소바 먹겠습니다 음. 아 잠깐만 음. 너무 매워 원래 나할수 있어 지금 땀 나. 아. 잠시만 저. 감사합니할수 있다. 잠깐만 샐러드 먹어도 되잖아. 먹어도 되잖아. 어서죄송아니다 어. 어. 말할 정신이 어. 없네요 또 먹을 거가 있나? 한 먹으려고 그거그요 여러분? 저 위가 아파서 못 먹겠어. 아, 진짜 먹어봤어 와, 다 먹었어요. 아, 와, 다먹었어몇분이야 와, 7분 <목소리> 여러분 7분만에 완카면어완카아이제물봉이야면아할 <목소리> 뭐 거. 여러분 진짜 봉싹야면봉습니다야나그이야면 아살것 같아 소바가 이렇게 맛있는건지 모르겠어요 소바냐? 어. 야. 아나 어, 흡수라 이거 나도 이 되게 맛있게 먹는다 이게 <웃음> 기본 카레고요 다 뜨거운 거다이요 꽉, 오, 뜨거워. 음, 지금 명치가 뜨거워요. 아, 진짜 좀 쳐야겠어. 오 진짜 막 음, 술이 뜨거워. 어. 아 어딘지 알아? <웃음> <웃음> 얼마나 힘들었으면 벌떡 뛰어가가지고 기장 맵에 사왔을까요? 오아 레몬카르도 마실네요 죽어도 책임 안 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래서는 어, 어, 네 맞아 나중에 온다니까 나중에 오고 이게 위에서 입에서는 아, 맞아, 맞아, 그렇게 아프지가 않아 되게 매운맛이거든요 근데 확실히 스플부터 달라 청양고추랑 무슨 여러가지 고추같은데? 4단계는 진짜 웬만하면 도장을찍어 너무 못먹어요 그냥 맛있게 맞아요. 즐기세요 응 음, 맞아요 저희 처럼무거하게 아, 아. 네, 드시지 마시고 아, 나물 진짜 잘 안먹는데 물이 계속 끓여서 와...여러분... 너무 <웃음> 이제 좀속이좀가라앉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머리도 완전히 난리가 났고 배부르고 약을 사러 가면서 느낀 게 내가 굳이 이렇게 매운 거를 찾아서 먹어야 돼 매운 거 아니더라도 맛있는 게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아, 그냥 이런 생각을 해버렸어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네.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신쿵 많이 구독해주시고 구독보다 유일 많이 구독해주세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 서 만나요 안녕